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. 오늘도 새로운 건담으로 찾아왔습니다. 이번에 만들어 볼 건담은 RG 아스트레이 골드프레임 아마츠 미나입니다. 오랜만에 l g 키트로 찾아오게 되었네요. 아마츠 미나는 건담 시드 아스트레이 시리즈에서 나오는 킷입니다. 건담 시드의 외전격인 아스트레이 시리즈지만 건담 시드와 데스티니 까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어요. l g 아마추 미나는 2017년 3월에 발매한 비교적 최근의 rg 킷입니다 기믹 재현에 충실하면서도 색분할 관절강도 등 깔만한 부분이 딱히 보이지 않는 역대 rg 라인업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명품 킷이라고 하네요 이제 내용물을 확인해 볼게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그 다음 멘트가 뭔지 잘 아실겁니다 여러분. 꼭 비닐을 뜯기 전에 런너 확인을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. 혹시 불량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. 아닐 것 같죠? 그러다가 당하면 진짜 눈물 납니다. 불량품 있는지도 모르고 비닐 뜯으면 반품 교환도 안 됩니다. 그냥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. 반다이가 잘 해주긴 했을 테지만. 근데 간만에 알지라고는 진 엄청 많네요. 역시 알지는 알지군요. 아무튼 런너 검수는 정말 중요합니다, 여러분. 하시면 꼭 빠짐없이 해주세요 검은 외장은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되어서 반짝반짝 광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비싸더라고요 근데 해줄거면 금색 프레임도 좀 해주지 이 부분은 아쉽네요 런너 양이 적었으면 부분 도색이라도 해보겠는데 런너가 많으니 이번에는 그냥 조립해야겠네요 꽤 힘든 작업이 될것 같지만 일단 런너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런너 이외에도 매뉴얼과 스티커도 잘 확인해주세요 이제 런너를 확인해볼게요 A 런너입니다 와 아마추는 진짜 어디가 어딘지 하도 모르겠네요 종아리랑 손등밖에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일단 패스 B 런너입니다 l g 의 전용 프레임이네요 관절이 좋길 바랍니다 D 런너입니다 D 런너의 금색은 꽤 광택이 좋네요 동색 무광이 아니라 조금 밝은 금색의 반광 런너인듯 합니다 레드 프레임의 블레이드 안테나가 보이네요 음... 미나의 블레이드 안테나는 검은색이니까 정 크겠네요 이 e 런너입니다 디 런너와는 다르게 동색이 강하네요 같은 금색이라도 이렇게 색상의 명도와 채도가 다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씨 런너입니다 MG와 PG를 만들어 본 경험으로 볼때 옆구리 쪽 파츠 같네요 L런너입니다 와 진짜 이건 정말 모르겠네요 딱 짚어서 어느 부분이다 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M런너입니다 드디어 나오는 검은 부분에 글로스 인젝션 파츠네요 글로스 인젝션 파츠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이면서 광이 나는 파츠입니다 아주 영롱하지 않나요? 저는 샀을 때 모르고 샀거든요 N1 런너입니다 역시 반짝이는 글로스 인젝션 또 N1 런너입니다 두개 있네요 O 런너입니다 아까보다 더구리빛이 도는 금색이네요 P 런너입니다 조금 전 런너와 색상 차이가 확 나네요 다시 밝은 금색입니다 백백쪽 런너인 듯 한데 정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요. Q1 런너입니다. 회색 런너가 있었네요. 여러 무장들과 손 파츠 및 프레임들이 보입니다. 전체적으로 무장들의 비율이 많은 런너네요. R 런너입니다. 이펙트 파츠 런너네요. 각각 무장과 실드 이펙트인 듯 합니다. BA14 런너입니다. 무장용 보조베이스가 아닌가 유추해봅니다. 크기가 딱 무장을 거치할 정도인 듯 하네요. 무장용 전선 파츠입니다 음, 이 전선 파츠들을 이용해서 무장이 사출되는 모습을 표현할 것 같네요 테트론 실입니다 RG치고는 매우 좋은 약이네요 이제 매뉴얼을 확인해볼게요 앞쪽에는 RG 특유의 얼굴 접사 이미지가 있고 뒤쪽에 실 작업 안내가 되어있네요 RG는 매뉴얼이 책자라서 참 좋아요 자 이제 정크 확인을 해볼게요. 와이 무수한 X 표시들 좀 보소. 이번 알지 알마침이나는 정크가 상당히 많네요. 개인적으로 정크 남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. 휴. 그래도 글로스 인젝션 런너에는 그렇게 크게 정크가 없는 듯합니다. 일단 거기에 만족하고 작업을 해야겠어요. 이제 매뉴얼을 쭉 살펴보겠습니다. 컬러 프린팅으로 이해를 돕는 이런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. 매뉴얼상으로는 프레임이 골드 코팅되어 있네요. 섞으시면 안됩니다. 근데 좀 해주지. 계속 볼게요. 액션 포즈 샷인데 와.. 진짜 간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RG킷은 테트론 실이 적당히 들어가서 디테일을 더업 시켜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지만 RG치고는 정말 적게 들어가네요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만에 알지라서 그런지 걱정이 좀 앞서긴 합니다만 작업이 힘들면 힘든만큼 만든 뒤에 보람도 더 커지니까 기대가 됩니다. 각 등급마다 해당 등급의 킹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거니까 간만에 알지를 잡았으니 알지만의 매력에 푹 빠져서 작업해봐야겠네요. 빨리 런너 검수를 마친 뒤에 수요일에 빠른 조립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늘 즐거운 일상 되셨으면 좋겠네요.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. 그럼 안녕. 뿅!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